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교과의 마지막 부분, 챕터 10장과 11장, 자, 감지와 이벤트, 그리고 자, 컴퓨팅 사고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들을 어,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감지, 자, 우리 스크래치의 어, 감지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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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지 활용의 예를 보시게 되면 자 스프라이트간 자, 충돌 감지죠. 자 쥐를 잡았느냐? 어. 쥐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음. 자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충돌 감지를 통해서 쥐를 잡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가 전방으로 주행을 합니다. 특정색 접촉 감지로 벽에 충돌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이 벽을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회색이 닿면 자이 회색을 닿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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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자,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자, 블락이 있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느냐, 마우스를 클릭했느냐, 자, 마우스의 x 좌표 y 좌표 값은 얼마냐, 자, 드래그 모드를, 자, 드래그 할수 있는 상태로 정하냐, 자, 현재 음량 값은 얼마고, 현재 타이머는 몇 초냐, 아니면은 이 타이머를 초기화 하겠다, 자, 무대의 배경번호라든지요, 자, 그래서 사용자 이름 변수까지, 자, 요렇게 감지에 관련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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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대에 빡 드랍 자, 무대나 스프라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블락입니다 자, 무대도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요 스프라이트도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 그쵸? 아, 그것을 선택해서 무대 1이냐, 무대 2냐 등등 아,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블락입니다 자, 현재, 연, 월, 일, 요일, 시, 분, 초 어. 그쵸? 현재 타이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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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자 지금 현재 보라, 보라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보라색을 말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색상을 자이 막대그래프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자 밑에 있는 거 클릭해서 자뭐 야옹이의 자이 분홍색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분홍색에 닿았느냐라고 설정이 됩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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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경 중에 자 허츠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허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 배경이 추가 됐습니다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후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사랑해 라고 말하고요 배경색 중에 진한 핑크에 닿았다면 가장자리는 싫어 라고 말하고 스프라이트 색깔에 배경색 중 연한 핑크색에 닿았다면 조금 더 가운데로 라고 말하는 자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는 라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끝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 먼저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어 매트의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한 반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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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자 그리고 또다시 만약에 자 이번엔 뭐예요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배경색 중 진한 핑크색에 닿았다면 자 우리 감지탭에 자이 색에 닿았느냐 자 여기에 진한 핑크였습니다 자 핑크색 비슷한걸선택하시고요 자이 색에 닿았다면 뭐라고 하라고? 자 진한 아 이거 아니죠? 진, 자 오른쪽 무대에 있는 거니까 무대에서 색상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찍어서 자 진한 분홍 색상을 클릭하면 자이 색상이 들어가죠. 이 색상에 닿았다면 뭐라고 얘기한다? 가장 자리는 싫어라고 말하고요. 자또 다시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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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일전에 자 중심점 이라는거 이야기 했습니다 자이 야옹 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도 중심점이 있겠죠 자이 중심점이 자 진한 핑크색에 닿았느냐 또는 연한 핑크색에 닿았느냐에 따라서 어, 스크립트에서 어, 말을 하는 액션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이 스크립트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마우스 포인터 까지의 거리 자 현재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으로부터 마우스 어, 포인터 까지의 거리 값을 갖는 블록 입니다 자 야옹이 스프라이트 중심점에서부터 어, 내가 움직이는 마우스 포인터 까지의 거리 값을 가져오는 거자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현재 스프라이트와 마우스 포인터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음, 네, 이벤트라고 하는, 자, 블럭이고요 자, 무한반복합니다. 자, 쉬 시간으로 계속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웃음> 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말해라. 자, 간단하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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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는 대답 이라고 하는 블록에 저장이 된다고요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질문을 하고요 자 대답을 입력하면 1초 기다린 후에 음 이라고 말을 하면서 2초 동안 생각합니다 아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이군요 자 이것을 2초 동안 말하는 자,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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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겠는데 자, 이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그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자, 스프라이트를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뭐라고 물어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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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동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자, 사용자가, 자, 여기 보면, what's y o u name이라고 말풍선으로 보, 보여지잖아. 그럼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이동, 자,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한다고요. 홍길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자, 우리 감지 탭에, 자,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고. 자, 이것을 그래서 연산해서, 자, 결합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자 대답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 여기까지 되는거야 자 이것을 하나 더 결합합니다 자 이것을 왼쪽에다 집어넣고요 아 여기다가 이군요 당신의 이름은 대답이군요 대답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고 자 사용자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이군요 그렇죠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2초동안 말을 한다. 자 여기다가 아, 조립하면 되겠네요. 자 그것을 밑에다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What's your name 물어보고요자 사용자가 홍길동 저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음... 2초동안 생각하다가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이군요. 자 확인됐죠? 음, 자 그럴 때 사용하는 자 센싱의 감지의 블록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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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도중에 스페이스 스페이스키를 눌렀다 눌렀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으므로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2초동안 말한대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 종료합니다 2초동안 말하고 자또 프로그램 진행 중에 어느 때인지 마우스 클릭한 것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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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대 좌측 상단에 현재 음량 정보 모니터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예제를 보시면,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녹색 깃발, 그쵸? 자, 이벤트의 시작입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마우스 포인트와 같이 움직인데, 자, 클릭했을 때, 자, 언제 끝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한반복, 자, 조건 들어가고요. 자,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트와 같이 움직이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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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 어, 마우스 x좌표로 가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결합하고 x좌표 예를 들어서 100과 y좌표 100과 결합해서 말해라 즉 뭐예요 x좌표 x좌표 100 결합 이것과 과 y좌표 100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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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수점을 제외하라. 소수점, 타이머 값을, 소수점을 제외하고, 0초와 같이 말하다가, 타이머의 값을, 네. 자, 소수점을 제외하,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반올림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타이머의 반올림과, 자, 요그 초를 결합을 해서, 어, 말을 하다가, 자, 0초라고 말을 하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를렀을 때, 1초간 말을 한다 뭐라고? 타이머를 초기화합니다 라고 1초 동안 말을 해라 타이머를 초기화하여 다시 처음부터 초단위로 계속 말하는 타이머 초기화 타이머를 초기화하여 다시 처음부터 초단위로 계속 말을 하는 처음부터니까 무한반복이 되겠죠 자 타이머는 현재 타이머 그리고 초기화 시키는 기능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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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우스가 클릭된다든지 키보드가 입력됐다든지 스프라이트가 클릭됐다든지 그쵸 자 그래서 스크래치에서의 이벤트는 자, 스크래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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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이벤트에 따라서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것들 다 이벤트 네요 자 키보드에 방향표 입력 이벤트를 활용해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자 그리고 무대 어, 바뀌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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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을 때그 밑에 종속되어 있는 여러가지 블록들을 실행시켜라 자 배경이 배경으로 바뀌었을 때자 음량이 10보다 클때즉 음량 또는 타이머 값이 설정한 값보다 크면 자그 밑에 종속되어 있는거 실행시켜라 자 메세지 신호를 받았을 때 설정한 메시지를 받으면 아래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하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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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존 배경이 배경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배경이 허츠로 바뀌었을 때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 배경 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현재 스테이지에 자, 빈 화면이 있고요헐츠라고 하는 무대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배경은 자, 그냥 무늬 없는 배경이었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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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타이머 값이 10 보다 크다 라는거 다시 한번 자, 자 제가 한번 착각했습니다 타이머 값이 10 보다 크면 1초 기다린 후에 숫자를 10까지 말했습니다 2초 동안 말하는 블록식배트을 말하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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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라고 말을 하래 자 그리고 메세지 1 신호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자 신호를 보내고 기다, 기다리는거 이거지 음. 메세지 1 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1초 기다린게 아니라 얘가 바로 실행이 된다고 자 메세지 2 신호를 받아, 받았습니다 자 메세지 1 이라는 신호를 얘가 비스프라이트가 받았어 자 그럼 1초 기다렸다가 얘가 응 안녕 라고 말을 하는거지 즉 A가 A가 B가 있는데 A가 먼저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B는 안녕이라는 말을 메시지를 받아서 응 안녕이라고 답변을 쓴 거지 2초 동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고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반가워 라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자 그래서